조용 조용 조용 야이야 너너너 야, 너, 너 돌고래 괴롭히지 마임마 그냥 쟤는 절에 살다갈 친구들이다 야 이거 이거 막아버렸노? 뭐 <웃음> 탈출해가지고.. 오징어가 탈출시도해서 막은거다 <웃음> 예허허 예, 예, 맞다 맞다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뭐야 이거. 죽였어. 누구 활땡기는 소리 들리는데? 아 얘네 소리다. 통유리 같은 거 없나? 야, 이제 아침 되니까 가네. 어디로? 조용해졌다. 아, 돌고래 사유하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다 <웃음> 아야 이거 밑에도 달아도 된다 반블럭 사이에 낑가 놓으면 모른다 이렇게 하면 돌고래 탈출한다 어 잘못 만들었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어 미안 미안 칼리드를 <웃음> <리듬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일단, 우리 멍하 이래 막아놓을게. 어. 농무락대하다, <웃음> 근데 바타의 시리 노에서 저런 것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근데. 봐봐. 어마... 어허. <웃음> <웃음> <웃음> 배식이다. <웃음> 아니, 그 밑에다 달아도 된다. 그 밑에다 달아도 된다. 반블록 사이 통과 못하더라 얘네들이 어. 아니다 야야야 야, 이거 틈으로 보는게 꿀잼이라고? <웃음> 이래 보자 야 수박 던지지마 <웃음> 거기 안 먹어 <웃음> 야 물고기 보러 갈래? 어아웃길겠네 <웃음> 수박 주면배탈 나는거 아이가 얘네들 <웃음> 이거는물 갈아주는게 괜찮아가지고 안하고 싶은데 야 이거 대나무 그, 계속 자라나? 저게 단거 같다 야 사탕수수 너네는 왜안 자라냐? 나 자랑이 그거다 <웃음> 어, 근데 얘 나무 안 자른게 하나 더 있나? 그니까 계속 있다니까 얘네 그냥 붙여놓을래 장식이다 이게 어, 언젠가 사라지겠지 비오면 아 우리 집에 나무가 붙어있다 나 뚜어차 데코링. 아 맞네 저게 자란거 아... 같다 저 줄기가 <웃음> <웃음> <웃음> 저 죽기가 자라고 아, 나무가 여기 살았는데 나뭇잎이 저 나무에 붙은 거 같아. 어. 뭐, 기생 괜찮네 <웃음> <그냥> 나도. <되나>, 또... <웃음> 이거는 얘는 네 뭐. 얘네 얘는 뭔가 안개안 개진기는 거안게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여기 한개안 개졌어. 야나 보트 준다시빌리자어 음. 하나 없으니까 바로 야 하나만 연결돼 있어도 그냥 되는구나 대구 퍼올 데가 없다 고기를 공구 노래사랑 그거 어떻게 만들어? 뭐? 가마솥 가마솥 철 7개 저거 떼서 써라 아니 딱 여기 변기처럼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그래 저거 떼서 써라 뭘로 캐야 되나? 저거 돌고갱이로 캐지나? 응. 야 근데 나왜 묘목이 47개나 있냐? 걸어다니다 보면 쪼어지더라 자꾸 나중에 디스페이스 여러 개 만들어서 학살 장치를 만들어야 겠다, 그냥. <웃음> 그럼 진짜 빨간 닭지 붙는다. 싶으면... <웃음> 얘들 아직도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 안 돼. <웃음> 동물학대 소리. 여기 물 채워놓고 싶다, 가마솥에. 가마솥? 어, 무, 물 하나 퍼갖고 올라와 봐봐. 양동이 안에 더 있을 텐데, 하나 더. 여기다 하나 더 넣어놨다. 그걸로 퍼서 해라. 일단, 야, 밑에서 광, 광상 좀 하고 있을래? 네 위에 개발하고 있을래? 뭐 할까? 저 돌고래 탈출 못하게 감시하면서 땅좀 확장해줄 수 있나? 아여 여, 옆으로 확장하지 뭐 근데 흙이 없는데 흙 여기 4개 있고 뭐이찮다 이제 석재벽돌로 하자 나중에 와갖고 변기 한번 확인해봐라 오케이 물리러 가는 소리 들리나? 어 설사 싼거 같은데 아, 야, 여기 경치가 안 좋네. 나무로 가린다, 여기. 위치 좀 바꿔야겠는데. 위치를. <웃음> 대나무도 넣어놓자. 위치 일로 하지, 뭐. 참나무는 47개나 있네. 심심할 때 보러 온나. 야, 아카시아 나무는 하나 심어놓을게. 응. No. <웃음> 쟤다 아직도 아... 안 쓰셨다. 아 응각이 있겠다. 딱 좋은 날씨다 아 이거 야 이거 안켠거좀 저거 마저좀 제거해 줄수 있나 그러면 뭔데? 나 광질 갔다 올게 뭐안나는데어저 아까 다.. 이쪽 없어지고 있는 중? 어! 아니 안켠게몇개더 있더라 보이, 보인다 살짝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돌고래 탈출 안 하지 잘 봐줘 쟤네 탈출 안할것 같은데 이, 이쪽, 이쪽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웃음> 좋다고 <웃음> 당연히 좋지 그래 안 좋을 수 없지 불만을 가지면 바로 사망이 거기서 도출당한다 <웃음> <웃음> 근데 너희들 그 닭들보다는 행복한 줄 알아야겠다 쟤네들은 그래 걔네걔는 걔네. <웃음> 비 좁은 대단 노나따이가 꾸겨가지고. 그리고 걔네 이이 <이미> 죽을 운명이고. 대에도 <웃음> 죽을 운명이라고. 걔네는 <웃음> 음, 음식이 아니다. 이거. 고래고기? 배에서 걔들이 먹었던 거 꺼내서 무어야지. 난이도가 뭘로 되어 있냐 이거. 쉬움. 준민들 되게 어려워 아, 나무들아 내더 왔다 돌고래 탈출 안 하지? 어 아직까지는 아 맞다 나 행운 붙으면 석탄막 여러개 나오지 한번 깨면 그렇지 좋네 이놈들 나무가 여기 붙어 막대기... 있었군. 여기도 한번더 있었군. 나만 가고 좋은 줄알았는데 막대기가 서른아홉 개나 있었어. 만들지도 않은. 그냥 걸어 다니다가 생긴 것 같은데. 아씨 이또또 온다. 어 뭐야 당근 먹다가 죽었다. <웃음> 다시 내려갔다 올게. 돌고래들은 잘 있지. 아마도 이게 왜 근데... 저쪽에서 그러는 이놈들 짜증난다 이제 야 너네들 좀 <웃음> 내가 좀 자인하게 얘네들 앞에서 친구 한 명이 돌고래 꺼내주려고 야, 몇... 여기 모여있는 거야 저 밖에 있던 게몇명 골고루 오저쟤 뭐야 방금 백스 뜯는데 오 어, 요고 요고 넌 꺼져 번... 빨리 본보기로보여 이래 우 관심 본보기로 보여줘 한두번보여줬 저거까지 해서 저까지해한 두번 보여셨는데도왜 저러냐 그야니 네 외부에 있는 돌고래들 우리 어디에서 <웃음> 얼쩡거리면 본보기로 죽여부라 그건 아나 데리고 간 다음에 어. 그 앞에서 보내려고? 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 울타리 옆에서 어차피 얼쩡돼있다 쟤네들 꺼져봐 이 새끼야 스킬 아이고, <자>. 음? 깜짝 이야. 와, 어, 어디 갔다 갔나보네 네 목소리 왜 갑자기 안 들렸냐? 어? 내가 튕겼어 아. <웃음> 다시 접속해 봐 됐다 아, 학교에 치금 학교. 넣어야 되는데 귀찮다 진짜. 응. 음. 장학금 신청도 해놨는데, 어째든지 모르겠고. 어떻게 주는 건데? 몰라, 신청해갖고심사한대또 평가질 당한다니까. 맨날 심사심사다. 일정해놨으면서 새끼들이. 그, 거의... 그, <웃음> 나 죽겠다. 알게, 새끼. 몰랐어. 죽을래. 내 친구 하양으로 나온 학교 있거든 야 저기 그... 또한명더 얼쩡된다 우리 집 앞에서 어디? 이놈 야 여기 고정자리인 것 같아 여기 맨날 온다 그러니까 니.. 니.. 니 사망이다 <웃음> 됐다 <웃음> 나이스 잘했어 이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나 생대고어아야 저리 나간다 애들이 나갔다 어디로 들어갔어. 나가? 어디로 나가는데? 야 저거 점프해서 나간다 야 담장을 6칸 쌓아라 저새끼저 새끼, 아, 저 새끼 도망갔다. 와, 야, 이게 나가? 이 높이를 나가? 얘는 진화하는 것 같은데. 어. 야, 야, 토, 야, 천장을 달아, 그냥. <웃음> 야, 야, 모래 구해와갖고 유리신장을 할래? 아니. 쟤네들한테 태양은 없다, 이제. 그래도. 놀러와, 이 새끼야. 넌, 넌 끝까지 내가 따라가서 죽일 거야. <웃음> 너 일로와, 이 새끼야. <웃음> 너이 새끼야, 일로와. 어? 왜안 맞지, 칼? 어디 갔어, 이 새끼? 널로와. 죽였다 결국, 팽. 결국 생포 당했습니다 결국 사살 당했습니다 돌고래가 도망을 잘 치네 와 얘네 점프하는 높이 봐 그러니까 야그 니한테 줬던 화를 그거 다시 줘봐 나한테 그거 아, 앞에 상자에 있어 그 혼자 있는 외로운 아 오케이 이 활로 그냥 오는 애들은 다 그거 해버릴게 가둔다 너네 <웃음> 야, 어 야, 얘는 야, 점프하는 거 미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뚜껑을 달아 아오픈카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아요렇게 <웃음> 하나만 달아도 될거 같은데 어디? 아이다이다 얘네 아까... 아 하나만 달면 되겠구나 아아이다이다 여러 개 달아야 된다 아, 그냥 가다보자 얘네한테 자유는 없다 <웃음> 얘, 얘, 에, <웃음> 우리가 준 기회를 무시하고 도망 탈출을 시도했으니까 그에 알맞은 염전... 형벌을 내려야 된다 염전노애가 <웃음> <웃음> 어, 얼핏 보면 맞는 거는 맞지 맞기는 맞지 어쩌고 보면 가고 각오, 가고 해야 될걸 우리 지금 나무 심어서 나무 다시 만들고 있어 가고 보어 여보세요 어야 이거 그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인터넷이 어, 니또 네 챙겼어 내가 인터넷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하마치가 문제인가니 네 인터넷 멀쩡하지? 어 잠깐만 바이러스 및 그거 관지. 일단 풀어놓자. 여보세요? 어. 이, 이, 이, 이좀 괜찮을 거 같아 생각 외로. <웃음> 야,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저기 애들 많은데 TNT 한번더 틀어도 되나? 이 뭔데, 정신 차리나? 어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개체를 풀어놓는 거지 말안 듣는 건 필요 없다 이건가? 어야 뭐야 우리 집 자체야 그냥 안 좋은 거 같다 인터넷이 요것만 닫고 여기까지 할까 일단? 아, 잠깐 밖에만 갔다 올게 야 성훈이 어 우리, 우리 집 인터넷 이상한 거 같다 미야약다 어? 아 일단 뭐 아니, 대충 이거는 문제가 없거든 별로 내가 방문 닫아놓으면 한 번씩 그렇단 말이야 와이파이 뭐야 이거 이건, 이건 이제 건이 화장실이다 뭐 어디 가쳤는데 이거 사육장. 어... 이러면 나가면 되지. 애들 어. 돌고래는. 얼추. 어... 나무가 좀더 필요한데. 간 돌로 막을까. 돌이 없나. 우린 분명히 얘네들한테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다 어떻게 하지? 이, 이것만 닫아도 될라나 보자 <웃음>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놓자 야, 야 욕조도 막아야지 얘네들 어떻게든 올라온다니까 사극장에 가치면닌 그냥 그거 하면 된다 물에서 익사하면 되잖아 아 그러면 그, 응. 그 그거 해놓은 거응 익사해도 된다 뭐고? 아니아니야 그 농작물 하나 나가리된다 얘가. 아니 여기다 스폰 포인트 쳐서 찍어놔라 아 오케이 그렇게 화장실 봤냐? 야, 이거 위치를 옮겨야겠다. 이거 불 어, 여기, 여기 위험하다. 여기 있다. 그니까 뭐야? 위험하다. 그거 나한테 줘, 봐빠감댕이 나왔는데, 음. 오케이, 수. 목 목숨에서 수수수로 맡겼다 이름이 무무불부를 놀로 옮기자 어디로 옮기지? 이제 우리도 디자인이라는 걸좀해 보자. <웃음> 여 보세요. 어. 디자인 해 볼까? 그냥 어떤 거 이쪽을. 뜯어고 치자. 좀 공사를 해 봐야 될거 같아. 여기는 근데 뭐 하는 지도는 많은 뭐 건데 여기. 지도만 드는 <웃음> 거. 좀더큰 거? 지도 합칠 됐을 거야, 아마 이거 일단 어디로 뻗어나갈 건지도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집 확장시키게? 응. <웃음> 집에 대나무 관통하게 할래 대나무? <웃음> 이렇게. 어, 이렇게 대나무 갖고 집 짓자 막 지네 같은 거 나오면 재밌겠다 지네? 어왜 없지? 존벌레 대신하자 공격도 한다 얘 애들은 여기 뭐야? 여기 템포 가야, 설치하려고 나중에 이거? 아니면 성원이 대리석으로 집 지을래 좋네 부의 상징이다 이거 <웃음> 뭐 부의 상징이야 그게 <웃음> 대, 대리석 부의 상징이다 얘가 <웃음> 교실 바닥으로 쓰는 건데 <웃음> 야 마그, 어. 마그마 그마 블록을 좀더 개울걸 막 탈출하면 마그마 블록 위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가는 거지 익사해라 너는 짜증나니까 너한대 맞아라 야내 <웃음> 하나만 때려라 주먹으로 됐다 <웃음> 조용해졌다 내가 때리니까 조용히 쉬는데 <웃음> 어나 때려부라 그냥 야 근데 그거 동물학대잖아 <웃음> 야이 컨텐츠를 해녀에다가 동물학대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해전 체험이다, 동물학대 이제 동물을 그만 때리죠 친구들도 피해 복 하겠지 할걸? <웃음> <웃음> 어 줄였다. 실수로 호박밭 바... 부섰다. 괜찮나? 씨, 씨 하나 이거 박아놔야지, 빨리. 쟤네들 <웃음> <웃음> 너무 시끄럽다. 근데 한대더 때리고 올까? 몽둥이 들고 이놈 해야 될것 같은데. 몽둥이 여기 있다. 볼래? 어. 오 그래 몽둥이. 배초리. <웃음> 몽둥이 나중에 밀치기 하나 바르자. <웃음> 들어갔나? 아 들어가면 내가 또못 나오. 아이 가익사면 되지. 때려. 야. 누가 맞을래? 반장. <웃음> <단장. 웃음> 야, 야, 이때기지 마.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저, 저 점프했다, 야, 저거. 어디로? 어, 저거 하나 점프했다. 여기 점프하는 놈 하나 때려뿌라. 으... 아, 탈출을 시도하는 애는 맞아야 된다. 예, 예, 예. 맞네, 아니, 탈출 시도를. 예... 탈출 시도라니, 감 여기서. 인간 통로 없나? 인간 통로 인간 통로 없어 어? 설마 이 편법을 쓸수 있을까요? 아야 이제 이거 울타리 사이에 아예 그냥 빈틈이 없어졌네 배가 안 터지네 야 울타리 한 칸만 부숴줄래 <웃음> 야, 야 돌고래 때리지마 아 돌고래가 내 때리는데 아 <웃음> 어, 진짜 패라 야 이거 한 칸만 부숴줘, 이거 보트 타고 나가게 이거 우리 출구다, 우리 출구 아야 이거... 막아놔야 될것 같은데 얘는 바봐 탈출하잖아 아니 못나가네 야 뭐야 뭐야 너 됐다 아 김치 배달아왔네 간바 <웃음> 야야 여기 울타리 막아 빼봐 나 어디 가? 불 붙는 거 아이가, 이거? 응. 어? 어? 아. 다음, 야, 야, 비켜. 너 비켜. 저놈이 탈출 시도를 한다. 예. 너. 지금. 너 탈출 시도 하지 마. 됐다. 안 되겠다. 벌을 줘야겠다, 한 명. 한놈 사망. 얘네들 자꾸 저러는데, 어찌해야 되냐? 어. 뭐야 뭐야? 왜? 뭔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어 아카시아 너무 잘왔다 아카시아 나무 자랐어. 얘는 조용히 저기다 넣어놔야겠어. 넣어놓고. 아니, 참나무가 자라야 뭐 되는데. 저기, 천장 수리하고 대리석으로 집 만들자. 야, 와, 대리석... 이거, 캠프, 캠프파이어 개 좋은데, 이거? 야, 야, 개리석, 그거 하는 게 나을라나? 매끈한 그렇게. 거. 그냥이 좋냐? 반질한 게 좋냐? 반질한 거.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내가, 돌 가공하는 소리인데 여기 돌 넣으면 되나? 응, 응. 가공된다, 그러면. 오, 이거 이제 조합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네? 응. 계단도 괜찮게 여섯 개 놔둘 필요 없어졌다. 말린 캘프가 서 사전 두개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노? 말린 캠프? 캘프 블록 만들면 뭐 어찌 된다고? 캘프 블록 만들면 이거 석탄처럼 쓸수 있나? 야 좋은 생각이 났다 무슨 생각? 여기 여기 구멍 있잖아 어 여기 있는데 나 배를 하나 쓰자 어디 있는데? 여기 구멍 있는데 <웃음> 아 이새끼들이 니가 어딨지? 니 어딨어? 어나 죽었어 어 여기 거품 뽀뽀뽀뽀한 게인가 응. 여기, 여기. 여기다 배를 맞추자한칸 앞에 해야 될것 같은데. 흐르게 해놓자. 내배 갖고 올게. 응. 음. 아, 이름을 넣어도 될것 같다. 우리는 탈출할 수 있게. 잠깐, 일단 요, 요 사이로 화살이 통과하는지 확인해보자. 통과한다. 통과한 거 맞냐? 맞네. 미안, 미안. 몰고 하나 때렸다. 참만무 보트, 다른 보트하면 또 색깔 다르나 음. <웃음> 여기 안돼 아 맞다, 반지란 거 줄까? 그래, 요렇게 이렇게 <웃음> 웃긴데, 들어갔다 볼게, 뭐 니가 갔다 와나익사 하기 싫다 어 된다 나도 갔다 올래? 어창 교육하고 올게 아이, 때리지 말고 점판에 한 대, 한, 한 대만 때려라. 너무 많이 때리면 쟤들 공격할 수도 있다, 사람은. 걸리기만 해봐라. 오, 뭐야? <웃음> 매로 때렸는데. 매로 다스리니까, 뭐, 봐봐라. 모든 게다잘 된다, 이거. 그렇지매 해야지, 매. 어. <웃음> 아, 맷떡 먹고 싶다. 맷떡. 아, 맞다. 집 어디다 지을까? 저 지하를 그냥 집으로 바꿀까? 여기 그냥 여기서 살자 <웃음> 여기 어항도 있는데 여기 <웃음> 아 배고파 저이요 밑에 공사해서 여기서 살래? 어딘데? 요거 지하집? 응 이거 용암 뭐야? 응? 용암? 용암은 뭔데? 아 그거? 그거 하는 거다 돌생석이다 그거 이거 실수 유리 깰거 같은데 유리? 반대편에 있는 건 깨도 된다 아 여기 들어가서 깨야 되는구나 너 가다 좀 하다 올게 안 해도 된다. 내 동굴 한번 갔다 오면 다 생기는데. 근데 좀 늦게 생기는 것 같다. 이 생긴 건 처음 보제. 어. 아, 밖에서 캔다음 알아서 흘러나오게 기다리는 건가? 어. 흘러나오긴 한다. 타는 것 같은데, 자꾸. 원래 그거 소리 났다. 아니야, 돌이 타. 탄다, 탄다, 탄다. 물라 내가 탈 뻔했다. 으악, 밑에서 철좀 태울게. 어. 집집 집 같은 거다 보수해 두자. 이게 왜? 이제 뭐하지 아니면 이 편으로 이거 끝낼까? 여기 와봐 여기 공중 화장실이라니까. 어디? 우리 원래 집. 아나 보았다 그거 위에 <웃음> 다락문 하나만 달아나라 어디다가? 커버가 없다. <웃음> 이 커버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더라? 그거, 문, 그거, 여섯 개를, 그 문조합법 어. 눕힌 걸로. 아, 오케이. 뭔데? 난, 난 대림이 좋아. 어? 대림병기. 아. 마크에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웠다. 사과가 당근보다 좋다. 어 많이 참다. 당근 한칼맛 없어서 그래. 아, 괜찮던데 카레 에 넣으면. 아이고. <웃음> <웃음> 이 동굴은 이게 다냐? 아 여기 더 있네 <웃음> 이거 서.. 위.. 어 <웃음> 이거 시들 임의적으로 뽑아서 애들이 그냥 선만.. 선하고 난파선만 만든거 같은데 뭐라고? 임에.. 임의로 파놔가지고.. 어때, 나? 그건 그것만 만든 거 같은데. 섬하고 <웃음> 그것만. 정해진 자리에 가면 그대로 있는 건가? 음. 아, 배고파. 클일 났네. 뭐 먹고 오지? 에이. 다이아 몇개더 찾아볼까? 그래도 되고 다이아 모자란 거 하나밖에 없더라까보니 다이아 몇개 하고 사치 좀 부리다 끝낼까? 다이아 캐야 되잖아 응. 그 대리석으로 응. 쟤네들 막아서 그렇게 다이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이아 나오긴 나오데 다행이다 너 처음에 안 나올 줄 알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성탄이더 많이 나온다 <웃음> 아마도 행운 깔려 있지 금, 나라, 진짜 사치는 금 곡갱이지. <웃음> 금칼로 쟤네들 다 죽여볼까, 그냥. 금칼 데미지는 센데, 너무 약해. 그러니까 금칼 한 다섯 개 만들자. <웃음> 건 만들고 올게 어 위에 이거 농작물 좀 치우고 있을게 그럼 이거 끝나면 제대로 되냐 생각하거든요 어, 밥 먹고 뭐 응. 아, 저 내일 학교 갑니까? 안 간다니까 나 24일에 한번 가고 27일 방학식만 한거 보면 끝난다 <웃음> 간다니 안 나온다 여기서 문제 어. 지금 Z좌표가 36이거든 어. Z좌표를 양수로 몇으로 가야지 될까? 기다려봐 Z좌표가 몇이라고? 36인데 계속 올라가거든 어. 양수로 어. 그런데 그러면 한몇 짐에서 다이아가 나올까? Z가 36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칸 아니 그대로 가봐라 그래 난니몇 네 쯤이나 올까? 걸어보자 나한 255쯤? 밑에 채팅으로 <웃음> 쳐봐 나는 10칸 더 가서 아이, 그럼 겹친다 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칸 음. 나 여섯 칸 어? 16? 나 no. 그러면 52그중 내려나? 52라고 저 봐봐 252 오케이 아 252란다 272이다 271이다 그러면 271 용암 소리가 들린다. 맨첫 다이아로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64. 이 특정한 지점에서 그냥 숫자 불러줄게. <웃음> 지금 78... 쩌리나좀 긴장감은 있어야지. 그럼 내가 245에서 265고, 야. 네가 261에서 281... 맨첫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나올까요? 두두두... 둘도 안나으면 어떡해? 둘다 지는 거지 지금 107, 108 아직 하나도 없어 다이아 잘안 나오니까 느낌대로 그냥 하는 게 그냥 계속 하다 보게 그냥 일자로 파다 보면 하나라는 걸리겠지 그치 그게 더 확률 높을걸 안 나오면 어 광물 있는 순서대로 하자 광물 다른 광물로 하자 그냥 다이아 아니면 레드스톤 어? 아니야 그거는 나 왔다 <웃음> 뭐가 다이아? 어159 <웃음> 계속 가, 타볼까? 우리 부른데까지 159에서 4개 발견 또 나가주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이, 왜 이, 이, 이, 이, 이, 이, 여보세요 이, 어. 여보세요 어, 와이파이가 이상한 거라고 했지 내가 뭔데 컴퓨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웃음> 어. 어 컴퓨터 나도 된다 어, 와이파이가 이상한 거야 이까 그러니까. 저거 며칠 전부터 막 꺼졌다 켜졌다 원래 저랬다. 저번부터 엄마 컴퓨터 사용할 때부터 그랬다. 이거 TV는 엄마 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아, 그래, 뭐 패드야 지금 말거 있어. 너왜 여기냐. 엑소 뗐나?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가 아, 네 컴퓨터로 써버리할까 아, 금전 다치진 않겠다. 응. 다음에 할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일단은 뭐. 이것만 계속 축구장창 딸려보자. 지금 223. 다이 몇개 나왔디? 네 개. 4개. 응? 용암이 있다. 잘안 나와가지고. 어. 잠깐만, 뭘 버려야 되노? 아, 물 있네. 잠깐만. 그, 물을 뽑자. 그건 계속해야지. 241나 <웃음> 아.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거든 내 좌표에서는 옮겨야 되나? 근데 딱 정확하게 그건 있다 255에 레드스톤은 발견됐다 옛날에 막 레드스톤 주변에 다이아가 많이 나온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261 들어왔디 269 까지 아무것도 없어 어 근데 2 7 0에딱 레드스톤이 있어 석탄도 발견 뭐할때 됐는데? 뜰때 됐는데? 안 나온다 내 레드스톤도 똑같은 위치에서 발견됐으니까 어째 할 수가 없다 <웃음> <웃음> 뭐안 나오면 뭐안 나오는 거구나 나오면 좋고 온다 4개라도 갖고 올까? 4개? 응. 어, 그래갖고 이고깽이 하나 더 만들고 어, 이렇게 만들 어, 놓아게 갈... 있다. 아, 아까, 아까 얘기했던 거? 응. 앞에 용암보이면 바로 자사할게. 멍길 <웃음> 돌아오네. 그래 무인도에서 야생하니까 좀 뭔가 할게 없다 어 수가 자꾸 줄어들어 할게 그냥 일반 서버로 팔까 그냥 다음에 할때 그렇게 나오면 응. 어 중앙 발견했다 어 강지 자살이다 자갈 떨어졌다 그거 죽어,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 벽 속에서 질시겠단다 이거 아이고, 수박 망쳤다 다이아 들고 왔는데 인챈트라도 해볼래? 니 30렙 되지 않나? 아, 레벨 나초기 됐어 이제 2렙 됐는데 2렙 됐다고? 어인챈트 해볼래? 어 이제 그, 비성훈 자, 보자. 48레벨인데. 48레벨. 그럼 하면 되겠다. 여기 대원, 대원이도 몇개 들고 가서. 뭐야 이거 막 들고 가야 되나? 응, 있어. 바뀌었나? 근데. 어, 필요하다. 하고 있어. <웃음> 네, 더, 저거 다죽여버고 가면 돼. 여기. 다 다섯 개있겠네 <웃음> 그러면 나 금. 이제 다섯 다난못놔도 된다. 여, 여기 들어가서 한다 아이들 막상 하다니게 무섭네. 그벽벽 벽 해라. 야야 돌고래 없어졌다. 어 전부 다? 음 응. 이거 뭐야? 섬세한 손길 물음표라고 돼 있는데. 야야 그 망에 망했... 혹시 그 뭔데? 청금속세개마법부여 레벨 3 곡괭이가 혹시? 아.. 아직 아직 안 붙였어 곡괭이가 혹시? 어어 어, 그럼 망했다 섬세한 손기 붙으면 돌테면 아, 그거 나온다 돌이 나온다 아니 뜬건 아니고 이거 갖다 올리니까 응. 그.. 아.. 아.. 에이 그 확정이라는거다 섬세한 손길이 있으면 아 얘.. 내 레벨은 무조건 섬세한 손길이 확정이가? 어아그그 어, 그 아이템 무조건 확정이란거다 그럼 어떻게 초기 할 방법 없나? 없다 왜왜왜 <웃음> 왜, 왜 이렇게 바뀌었어? 원래 그랬는데 원래 이랬다고? 어 월, 원래는 미리 <웃음> 하, 미리 보기로 하나 안 보여줬지 원래는 어 행운 1 있는데 이거 할까 차라리 1 5렙짜리어 그거 해라 차라리 <웃음> 섬세함 속기는 아니다 좀 행운 1의 내구성이 2 붙었다 좋네 효율 보터면더 좋긴 한데 어비 내린다 죽순 오우 비스키트 잘한다 여기 니네 다이아몬드 칼도 만들 생각 있나? 두 개, 그래, 두개 남잖아, 우리. 칼 만들자. 와, 그럼 이제 돌고래들 원콤이냐? 어 <웃음> 돌고래 위에다 물 설치해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죽이자. <웃음> 어디 있어? 검 있나? 다이아 두 개만 줘봐. 다이아 한 개, 일단. 오케이. 한 개는 상자에 있을걸? 응. 33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발 그거 있어야 되는데 날카로움이나 살충같은게 있어야 돼아 살충이란다 <웃음> 강타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웃음> 힘을... 오호호 <웃음> 개좋다 뭔데? 나쁘지 않다 밀치기가 좀 마음에 안들긴 한데 날카로움 4에 내구성 어. 3에 밀치기 2다 때려봐 <웃음> 엄청 아프다, 이거. 어우! 줘봐. <웃음> 이게 공격이 피해가 9.5라고. 어, <웃음> 니왜한 네 바퀴 사냐? 피가 좀 있었나? 아니, 나 머리 금, 하이, 금으로 만든 하이바 끼고 있었다. 아, 어, 그 하이바야? 응. 아, 끼고 있는 거가, 그거? 아니, 벗겨졌다, 이거, 방금. 야, 금칼도 몇게 만들까? 돌고래 어딨노? <웃음> 나중에 같이 죽여 좀 같이 없애줘 이거 내구도가 안다네? 어, 난 금칼 쓸거다 오케이, 살, 살충 5다 오케이, 살충 5야 날카로움 사이 발화 2 굳이 살충은 필요 없다. 어뱀 여기 뭐아 뱀이란다. 그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건. 응. 음. 가끔씩 나오지. 이번 또 약탈삼 밀치기투. 내이 저주받은 거 버리고. 니도 금칼 몇개 만들어 봐봐. 금있어 화로안, 아, 그거 용광로안에 보면 아 어딘가에 보면 열한개인가 어 용광로에서 그런... 떨어졌다 용광로에서 금칼 음. 몇개 만들까? 많이 만들어라 사치부릴까? 어음에다 두개 합 합칠 거다 금칼 여섯개 만들었다 야그 소리 좋네 됐다, 다섯 개가 붙은 사기 칼이다. 볼 텐냐? 아, 붙이면은, 붙이면은 서로 힘 합쳐지나? 어, 날카로움 4, 발화 2, 내국성 산 밀치기 2, 약탈 3이다. 좋은데? 그, 근데 그 칼보다는 안 좋다. 다, 다야 칼. 일단, 뭐 에그... 동화 뚫리에서한놈 올라오는지 확인해 볼게. 어, 어디? 올라온다 이거 뭐, 뭐 늦게 올라올라 말라간다 아우 시끄러 어봐라 여기 몰려든다 <웃음> 아, 우리가 올라가면 안 얘네들이 있어 온다 온다 올라오게 야 된다 걘 <웃음> 누르고 있을래 계속 이렇게 한놈 응. 한, 한놈 대피, 대표로 한놈 살해해볼까 야, 니 옷에 화살 있나? 아니, 없어. 화살 들고 올게. 올라오면 보낼게. 응. 일로 다 몰렸는데, 물, 물한 바가지 더 퍼가도 되겠다. 더 퍼올까? 어. 어, 뭐 하나 때렸는데, 니가? 어. 누르고 있는데 점프하다가 얘네가 다였다. 내가 하나 해몰래 <웃음> 하나 죽었네. <웃음> 방금. 야,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보자. 야, 야, 야 물을 하나 빼야겠다. 두개 하니까 안 몰리네. 요렇게 해놓으면.. 오! 왔다! 까비 아, 물 하나 더 어. 해야겠다. 요렇게 해야겠다. <웃음> 야, 여기 용암 뿌리면 안돼? 더 빠를 것 같은데 용암 퍼야 되는데 뜨뜻하게 <웃음> 보낼걸? <웃음> 뜨뜻하게.. 뭐야? 내가 왔다 <웃음> 잠깐만 그럼 여기다 물을 하나 가져주자비지트한테 <웃음> <웃음> 마인크래프트 라 이거? 응? 음? 졸였네 끊을끼다 아니내가 점프해야 겠.. 죽는데.. 야야야 이거.. 야 이거 안된다 노란 딱지 붙는다나 <웃음> <난> 밑에서 몰래 <모을래. 웃음> 이제 얌전해졌겠지? 야 불쌍하다 얘네들 야 밑에 섬 생겼다 <웃음> 야 또..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안돼얘 동물학대야 이거 야야 야, 이거 용암막가안나어 밑에 섬 생겼다니까 <웃음> 어. 안녕 나도 그걸로 갈까 아 활을 있는데 여기 야. 아! 때리는데 때린다 버릇떼기 없는 놈들. 감히 나를 때려. 다 죽였나? 씨를 말렸다. 씨를. <웃음> 안 된다, 이거. 구경했다. 쟤나 <웃음> 아. 어디 있어? 어디서 왔느냐? 여기 잃었다. 여기 있네. 없앴다. 어디 있노 돌고래 또 어? 얘 이거 왜 방어가 안 되냐? 뭐? 옛날에 칼로 방어 됐잖아. 칼로 안된안 됐는데 방패 있어. 아방패갔다 이게가 옛날에 칼로 이렇게 탁 막는 것 됐다 이거 한숨으로. 아 진짜. <웃음> 이제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 놓자. 얘네들은 어. 좀연하한 얘네들은 아직 아직 덜 같이 있어봐서 그렇다. 음. 이제 자기가 여기서 영원히 나갈 <웃음>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웃음> 깨닫게 되면, <웃음> 어 미친. 그러면 그냥 지하로 자살하지. 때리지. 안 때렸어 안 때렸는데 공격적이네 얘가. 그 훈육이 필요한 애다. 저 생포다. 마치총. 마치총. 오오오. 됐다. 자오오 오. <웃음> 오저게너아너넌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돌고래도 죽을 뻔했네. 나피 피바... 봐. 릭씨안 죽어왔나? 야! 막혀줘! 지 마라! 돌고래야! 나 죽여봐라! 응. 훈육 시키고 가자! 후, 훈육을 시켜야지! 뭘 칼로 죽이고 있노? 아니 내가 죽어보려고 돌고래한테 <웃음> 야! 찔러봐! 찔러봐! 찔러봐! 한대 때리면 찔려나? 여기 머리 낄리는데 애들이 그러지? 어? 이거 익산데! 죽이. 니네가 뭐 했는데? 내가 돌고래 때리고 도망갔는데 공격하는지 마, 뭐.. 안 하는데.. 때리고 가까이 가면 때리더라 야! 아 근데 모션 진짜 잘 만들었다 돌고래 그니까 네모난 게임 치고 이거 너무 야! 나 때려봐 아까 익사 때문에 숨못 쉰건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었던 거 같은데 분명 머리 이렇게 빼고 있었는데 내가 맞았거든 어어 때리기 때리더라 한 번씩 가끔씩 야왜 가만히 있을 때 공격하면 때리 있어 선빵 쳐볼게 선빵 치자마 죽었어 아 아니면 이좀약한 걸로 한번떼볼게 아야야 다 죽었어 약한 게 없노 공격하는지 만 볼게 내가 가만히 있어볼게 지질 내킬 때 공격하는 거 같은데 야 먼저 다 죽는다 애들이 그니까 <웃음> 네가, 네, 네가 다이아칼로 한대 후려서 그런 거 아이가 그러니까 <웃음> 죽기 일부 부정인데 애가 <웃음> 내가 다이아칼로 한 번도 안 들었다 이번에 포치로 때려볼게 한번 패어 뭐래 애가 뭐지? 너 아까 어떻게 맞은 거지? 아, 그 애들 여름에 있는 데서 때려 고 마구 때렸어 폭행인데 그냥 그거는? 어? 어? 폭행하니까 때린다 야야 야, 폭행하니까 공격한다 봐봐 애 죽으면 돌고래한테 공격당했다 때라마어야야지마 야야야, 야, 야. 맨손으로 마구 폭행하면 공격한다. 한대 갖고는 안 된다. 나 내가 칼 들고 있는 거 알아서 그런가? 얘네 공격 안 하는데. 어어 어, 됐다. 세대 정도 때리니까 공격한다. 얘 근데 얘 죽이니까. 왜 대구가 나오냐? 오 미안. 아오 미안 미안. <웃음> <웃음> 머리 터졌는데. <웃음> 그럼 돌고래로 실험만 몇번 해보고 끝내자 어이 컨텐츠 무슨 실험이 있겠노 <웃음> 그냥 일단 여러 명 소환해보자 <웃음> 일단 지르고 봐뭐 응. 있겠지 명령 블로그 뭐야 보면 안다 옛날에 커맨드 블록이네 이거, 마이너스거 이거, 돌버튼 거 이거, 이거, 마이너스, <웃음> 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대구주이가 먹기만 먹고 내가 안 따라온다 진짜? 약안네들 용암 뿌려라 용암 뿌리라고? <웃음> 그럼 니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해줄게 아 요, 요렇게 해놓자 뭐하게? 소환시키게? 됐네 서버 터뜨리자 니 아. <웃음> 네 버튼 뗐는데 어 버튼을 뗐나 내가 <웃음> 어. 돌와 개많은데 이제뭘 하지 용암 용암, 용암 달라고 어디있냐 야, 너무 소환하지 마, 너 너무 소환하지마 라 귀엽긴 귀여운데 약아다 너무 시끄러워 그래가야고 애들 뭐야 이게 익힌 대고 먹으려고 아. <웃음> 뭐야 이제 이러면 익힌 대고 나오나 <웃음> 어 익힌 대고 나온다 봐봐 어, 진짜네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아, 얘네도 죽이 <배출이> 돼요 <웃음> 이장이래 만드. <웃음> <웃음> <interrupt> 야, 이럴 거면 그냥 대구를 소환하니. 하하하하. 내가 또 돌고래를 죽이는데. 오! 난 탈판이다, 야. <웃음> 이게 불쌍해, 이게. 양, 핫살하지 마, 이거. 오, 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던가 뭐야, 이게. 야, <웃음> <웃음> 근데 이네 불쌍해. 야, 이팀 대구. <웃음> 뭐야, 이. 여기 너무 개체가 많아. 사냥하고 올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이거 야, 야 공격하는거 봐. 이거 뿌리면 된다. 야, 돌고래들 살이 당했대, 나. 됐다. 이거 뿌려서 좀 체력 좀 조절하자. 됐어. 너 어디 있어? 이될왜 이렇게 재밌노? 살이라야 <웃음> <웃음> <웃음> <잘생기기라니 웃음> <웃음> 이것도 뿌리고 있을게 눌러봐봐 야 나도 아프다 그거는 니크리에이로 <웃음> 네, 바꾸지? <막고>, 네. <웃음> 했는데. 음. 게임 모뭐 일이 왜안 되지나? 게임 1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라고 써야 돼. 아 이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시대가 음. 바뀌었네. 니컴 <목소리> 베서머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버티나? 생각보다 멋진다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힘들다.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거 구고리를왜 이렇게 많이 치는데? <웃음> 야야야 <웃음> 야, 야, 탈퇴는 죽이 안돼 끝난 줄 알았지 야 병원투 때문에 걸린다 줄구리 때문에 걸린게 아니라 병원투 때문에 걸린다 아이 레버 개웃기네 코멘트 물어보고 뺐는데 <웃음> 일단 얘네들 다 치우고 너무 개체수가 많아 아니 구, 굳이 그럴필요 없다 왜? <웃음> <오> <웃음> 이 <에이>, 뭔데 이거? <웃음> 폭파방지 안돼있었어 <웃음> 그건 틴키는 <튼피는 웃음> 터진다 <웃음> 인위적으로 한건 터진다 아 당황스럽노 근데 절묘하게 딱 여기까지만 터졌네 야 근데 돌고래 살색으로 레벨을 얼마나 했는지 몰래나 그거 되나 레벨? 이거 어, 이거 서바이거봤는데어36 어, 이렇게 빠르게 찍어본 전 처음이다 원래 5였거든 벌받는거가? <웃음> 살색을 즐겨 오. 했으니까 벌받아야지 아 근데 티티 더 깔았으면 큰일날 뻔했네 내 생을 죽 하지 마라. 어? 방화해버린디. <웃음> 방화해도 된다, 이제. 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방화하고,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요. 방화하고, 그럼 여기 하나 올려놓고. <웃음> 용암 <용압> 뿌려, <웃음> 용압 뿌려 있어봐, 망했어. 됐어 책거이랑 똑같은 거지 이게 뭐야 그리퍼 개 놀라서 도망가고 있다 동생너 <웃음> <웃음> 일로 와이 새끼야 니가 <웃음> 날몇번 죽일라 했어 <웃음> 너 일로 와잘가아 아, 오랜만에 TNT 갖고 노니까 재밌다 불 붙여 폭발 여기 갇힌 불쌍한 돌고래 한 마리. 아, 곧, 곧 떠날 거다, 걔도. <웃음> 위를 봐야지, 임마. <인마>. 야, 위를 <웃음> 봐라고. 왜? <웃음> 아니, 저 돌고래 한마 말이다. 아. <웃음> 돌고래 바닥에 끼었다. <웃음> 아, 그, 이거, 이런 거할 때마다 느끼는데, 해온 게 아깝긴 하지만. 재밌는 건 어떡해. 꾸련하게 끝내야지 옵시리언에 끼어서 죽였다 <웃음> 용암도 해지자 이렇게 야 약간.. 이거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맵이 둥그러보인다 음. 야 이거 왜 이렇게 우주같냐어 진짜.. 야 그러면.. 올라와봐 트티 밑에다 우리가 제일 싫어했던 동물 한건 하나만.. 뭐지? 풀어놓고.. 뭐 뭐지 싫어하노 어? 야 이거 우주 생겼나? 아, 그 약간 바뀌었을 거, 난 모르겠다. 하늘, 하늘 높이가 꽤 높아진 거 같은데, 이거. 천장 높이가 최대. 음. 나한테 DP 타볼래. 나중에. 별도 보인다. 아, 그거. 옛날에 그랬잖아, 별 보이는 거. 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 정도까지 아니라고. 잠깐만, 요리랑. 어, 도착하면 얘기해라. 불 붙일게. 불 붙이면서 뛰어내릴 거다. 얘요 밑에다 뭐 소환할까? 뭐 있는데? 아, 그 그냥... 됐다. 올라가자. 잠깐만, 얘네들 용암으로 덮어버리고. 터트린 다음에. 다 터지고 나서 밑에 상황 보러 가자. 그래, 어, 실수 붙였다. 어, 나 봤다. 야, 예쁘게 터졌다. 야, 야, 밑에가 안 터졌다. 다 밑에 다 깔아놨어. 어, 밑에 안 터지나? 어, 다 터졌는데? <웃음> 다 졌는데 <웃음> 아, 어 야, 잠깐만 얘네들 살아있는것 같다 여기 안에 어 아니다 죽었다 폭발 충격으로 다죽었게 아, 이게, 이게 맵에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되는데 맞아 없대 잘 만든 맵이었다 다끝